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화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3화음이란 어떤 한음에 3음과 5음을 쌓아서 만든 화음입니다 1 2 3 4 5 네. 이게 만들어진 원리는 배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디지털 피아노에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화음이에요 3화음은 어, 여러가지가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메이저예요 메이저는 장삼도와 완전 5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도레미, 도와 미 사이의 간격은 장삼도고요 도레미파솔, 도와 솔 사이의 간격은 완전 5도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음정을 제대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를 좀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름과삼음 사이에 건반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음과오음 사이에 건반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우고 싶죠? 3, 2 그러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요건 C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C 메이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가장 중요하죠 그 화성의 이름을 정할 정도로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음, 뿌리근자 써서 근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3음은 이 화성의 색깔을 정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3음은 생략을 보통 안 해요 네, 그리고 5음은 중요성이 제일 약해서 생략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이죠 네, 어, 다른 화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A로 시작하는 A 메이저 화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개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삼음. 그리고 두개 넣고 오음. 그럼 요게 A 메이저가 됩니다. 그냥 도레미파솔로 하셔도 돼요. 도레미파솔 하면 짠. 예, 요게 A 메이저함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G 플랫. G 플랫으로 시작하는 세개 넣고 삼음. 두개 넣고 오음. 네, 도레미파솔. 쉽죠? 두 번째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인데요. 마이너는 A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단조. 단쪽. 단조의 느낌이죠? 네, 이름과 상음 사이에 두 개, 3음과 오음 사이에 세 개입니다. 어, 요거는 단삼도이고, 완전 오도예요 먼저 번 메이저에서는 앞에가 3개 뒤에가 2개였는데 마이너는 앞에가 2개 뒤에가 3개 이렇게 달라요 같은 음에서 한번 시작해 본다면 메이저는 앞에가 3개 뒤에 2개 마이너는 앞에가 2개 뒤에가 3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3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도와 솔 이름과 오음만 나오면 이 화음이 어떤 화음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3음이 어떤 음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을 결정해 줘요.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시죠? 네, 다른 화음을 몇개 만들어 볼게요. B 플랫으로 시작하는 마이너 화음, B 플랫 마이너. 두개 넣고 3음 세개 넣고 5음. 그러면 마이너 화음이 생깁니다 네 오늘은 이두 가지만 볼 거예요 메이저와 마이너 이걸 한번 듣고 귀로 듣고 어떤 화음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저인가요? 마이너인가요? 네 메이저입니다 두 번째 메이저 인가요 마이너 인가요 네 역시 메이저 입니다 세번째 입니다 메이저 인가요 마이너 인가요 네 이번에는 마이너 네 하나 더 해볼게요 메이저 인가요 마이너 인가요 네 역시 마이너 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에가 2개고 뒤에가 세개니까 마이너 혹은 귀로 들었을 때 어? 이거는 메이저야 네, 요런 색깔 메이저 마이너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코드네임으로 적을 때는 메이저는 생략을 해요 C 메이저 코드다 그러면 그냥 C로 적어요 그리고 C마이너다 그러면 C에 소문자 M을 적습니다. CM이라고 읽지 않고 Cm라고 읽어요. 네. 이두 가지의 화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3화음이에요. 메이저와 마이너. 거의 이두 개만 써도, 어, 무방할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우지 않은 메이저와 마이너 이외에 다른 두 가지 화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